질이 의식적 조건과 같은 직관적인 만족도가 어느정도 그러니까 의식 조랑 같은 만족된 상태에서 정신적 조건과 같은 중환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까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고요. 필요 조건이고. 그리고, 사율적으로, 사회에서 강요된, 강요된다는 그런 일은, 개인에게 물질적 보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사회에서 행해지는 일은, 개인에게 정신적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설명 했어요. 그래서, 일의 두 측면이, 적절하게 작용하게 되어서 인간의 사회의 질이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